머리에 조금 쉬는 시간을 주려고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야너한50 나오겠는데? 이랬거든요. 집에서 떼는 거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붙임머리를 하면서가 아니라 붙임머리 띄면서 <웃음> 붙임머리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하고 리터치하고 3개월 지금 이제 되고 있고 때려는 이유는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가 두피면은 지금 여기까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또 여름이라 너무 덥기도 하고 좀 머리를 빡빡 감고 싶기도 해서 때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더 버티고 싶긴 한데 계속 머리가 빠져요. 이렇게 된거 머리에 조금 쉬는 시간을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는 이제 샵에 가서 제거를 많이 하는데 몇개안 남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떼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이만큼 빠진 거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다시 사용하려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잘못 잘라서 제가 붙임머리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티도 안 나고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머리는 따았었고요 저는 그냥 이거 제거할 때 머리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껴있는 머리를 슬슬슬슬 빼주면서 빼면 이렇게 쑥 빠져요. 이렇게 단이 있고 실? 실 같은 걸 실이 아니 끈? 실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샵에서 떼면 훨씬 이런 걸 손상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떼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저는 머리는 강남구청에 있는 헤어바이유리라는 곳에서 붙였었고요. 직접 이제 머리를 붙이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가지고 가서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머리가 층도 진짜 심했고 너무 짧아가지고 가기 전에 되게 붙인머리를 자주 하던 친구한테 얼마 정도 나올 까 거 같아 이랬을 때야너한50 나오겠는데 이랬거든요 50만 원까지는 아니었는데 예그 정도 나왔어요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갔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심해서 다섯 번 정도는 추가를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네 번까지 붙여보고 티가 나면은 더 붙이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붙임 머리를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할수 있고 또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달에 한번 머리 하는 꼴로 생각하면 됐고. 했기도 하고 좀한 번에 지출이 많아서 그렇지 따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붙임머리 자체는 예쁘다라는 장점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예쁘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긴 머리를. 저도 이번에 머리 붙이고 나서 다짐한 게 머리를 두번 다시 자르진 않아야겠다. 나는 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제가 이 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사람들이 제가 머리 붙인 걸잘 몰라요.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붙여주시고요. 사실 제가 원래 두피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 샴푸 같은 것만 잘못 사용해도 저는 정말 두피가 다 일어날 정도로 예민한 편인데 여기서 붙임머리하고 나서 두피 아프거나 두피 배김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뭐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정말 제돈 주고 가서 붙인 곳이에요. 단점은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침에 머리 감을 때부터 트리트먼트나 린스로 붙인 머리 한 부분만 코팅을 해주고 두피만 샴푸를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총세번을 감아야 되니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 말리는 것도 한5 0 0년인데안 말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또 묶여 있으니까 이런 데를 잘 말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리가 다 빠져야 하는데 이게 빠지지 못하고 여기 끈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잘하면 이렇게 모근과 같이 빠진 머리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막 비듬같이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이 빠진 머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제가 잡아 뽑게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할일 없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머리를 계속 묶여있는 머리 계속 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면은 좀더 지속력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수술이. 숱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묶어놓은 건데 이 숱이 줄어들면서 요 끈들이 공간이 나면서 빠지는 거니까 뽑는 게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봐요. 머리카락 엄청 많이 묶여있어요. 이제 샤워할 때 주의점은 머리만 감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감으면은 머리가 다 엉켜가지고 항상 서서 감아줘야 돼요, 머리를. 또 뭐가 있을까? 시원하게 감지 못한다는 거? 붙인 머리를 붙였을 때는 살살살살 감아야 하긴 하는데 제가 와, 그런 점에서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손끝으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감았는데 나중돼서는 그냥 팍팍팍 감았어요. 그래도 확실히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그 시원한 느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 집에서 떼는 거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샵에 가서 떼면 은이 묶여있는 끈을 다 자르고 하나하나 빼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머리카락을 살살살살 빼면서 하나하나 빼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 샵에서 떼는 게더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이 포인트 컬러를 진한 블루 컬러였는데 지금 얘도 막 고데기하고 머리 감고 하니까 색이 조금 빠졌거든요? 빠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데기를 할 때도 여기 요 묶여있는 이 판부분에 닿으면 안 돼요. 아니면 이게 녹아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조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처음 잘랐을 때저 머리 여기였어요. 이 정도 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턱까지 내려오네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뗀것 같은데 이제 절반 뗐어요. <웃음> 와, 머리카락도 진짜 많이 빠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붙인 머리가 사실 뭐가 대단한 게 없어가지고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반 곱슬이다 보니까 고데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머리 너무 많이 만지면 은 여기가 이렇게 꺾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샵은 매직을 하고 와야 시술이 가능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 줄만 빼면 이제 칩니다. <웃음> 드디어 끝났습니다. 짜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에 붙였던 양이 이 정도나 돼요 뽑힌 머리만 이만큼 남았어요 생각보다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은 고데기로 좀 쫙쫙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그냥 머리를 한번 쓱쓱 펴보고 잘 거라서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앞머리가 필수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마가 넓었나? 진짜 많이 길렀다. 음 머리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붙임머리 셀프 제거는 끝이 났고요. 만약에 제가 갔던 샵에 관해서나 음, 가격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뭐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